뮤직비디오, 저희 뮤직비디오 make this 서비하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는 리액션 r t t v 음 순서입니다. 볼까요? 네. 저희 멤버들이 몇번 보셨어요? 어, 죄송합니다. 엄청 많이 봤죠. 엄청 많이. 네. 저도 최소한 u c h money. So, the chess on tumble is on the bottom. What's t 네 이거죠 이거죠 음. 아이좀 멋있긴 했어요 바로 이 장면이죠 커텐 씽이죠 커텐 씽 그렇죠 제가 이걸 찍고 있을 때 이제 제 뒤에서 저를 이제 응원해 주던 루빈이 형이 있었죠 음. 맨 처음에 이 촬영을 하면서 커텐을 뜯었는데 저기 다안 뜯기더라고요 한 번에 아형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랬는데 루빈이 형이 야! 어떻게 이걸 한 방에 못 뜯냐 <웃음> <웃음> <야>. <웃음> 그쵸? 한 방에 뜯어야겠죠? 이러고 루빈이 형 덕분에 이제 힘을 얻어서 얻었는 힘을 얻는 거예요? 진짜 얻어서 <웃음> 야약울린거 <야올린> 아니야? <웃음> 아니에요. 약 올린 거 아니에요. 다음 차에가내시인데저 친구가 빨리 끝내야 내시을 촬영하는지 그래고 내가 뜯는데 거의 네번 정도 뜯었거든요. 그렇죠. 음, 번 정도 뜯었는데 두시간 걸렸죠? 2시간 총 2시간 걸렸는데 한번 뜯고 이제 실패를 해서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. 그렇죠. <웃음> 이문 자체도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원형? 세트가 이 세트 자체가 엄청 컸잖아요. 맞아요. 오오오 지명이다. 와 여기 여기 여기 여 방금 거. 어? <웃음> 아니 아니 좀, 조금 전에 거 있어요? 딱서 있는 저기 아, 네. 앞에 저를 보고 계신 분들 보이십 <웃음> <분들입니다. 웃음> 이게 원래는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 아니었어요. 근데 여기서 보면은 카메라가 아래서 올라오니까 이분들 눈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. 근데 한두 번 한두 번 여기서 피식피식 웃으시는 거예요. 저를 보고 그래가고왜 웃으시지 하면서. 어, 왜웃으셨을까요왜 웃었어. 오제 분명 단상에 올라갔는데. <웃음> 네네. 아 네. 그래서 이때 웃음 참는다고 좀 힘들었던 에피소드가 아, 있습니다. 아 그치. 네. <웃음> 저희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공무실 나무장. 어 뒤에 아, 로, 제... 로고 팔도 사실 없었잖아요, 제게. 로고 나 세트장 바닥이 아 맞아. 아 되게 까끌까끌했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, 어. 맞아요. 그래고 저희가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그 장면이. 근데 신발도 그때 다 떨어졌어요. 아 맞아요. 미참도 다 떨어졌어요. 여기 이 장면이죠. 네. 네. 네. 이 바닥이. 약간 오돌토돌하고 되게 까끌까끌했어서.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. 아이 아아 형광등을 붙이는데 거의 몇 시간이 걸렸지? 오나 걸렸지? 세 시간 정도 걸렸어. 이제 3 시간이에요, 아니에 시간까지는 아니에요? 아니에 아니, 시간 더 걸렸어요. 걸렸어요. 한4 시간 걸렸나? 난더 걸린 거라 진짜 제로래 걸렸어요. 진짜 근데 오래 걸렸네. 진짜 오래 걸리긴 아, 했어. 엄청 오래 걸렸어. 세 시간이 어. 아니야넘어무걸었어 근데 이거 조 명인데 되게 예쁜 거 같아. 맞아요, 예뻐요, 진짜. 근데, 이번에 그때... 얼굴 클로즈업 샷이 되게 많았어요 네. 맞아요 네. 이모 약간 을다 먹고 싶은데, 이모다는게있었어이모서을다이을많이 넣으신 거다요이 모든 것다이제나온다아고싶한 30초 넘길까요? 어. 아, 아, 있다, 있다, 여기, 있다. 여기 자 진짜 와이어 촬영을 처음 했잖아요 제가. 그렇죠 그렇죠. 근데 진짜 별로 안 아플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. 음. 차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. 진짜 이제 몸무게를 음. 허리랑 하체로 이제 다 버티는 느낌. 음. 음. 댄서 형들 손인데 막 벌써부터 올라갈 때부터 머리가 엄청 빨갛다고. <웃음> 내려올 때막저 안마해주고 그러더라고요. 음. 그리고 또 올라갈 때 감독님이 한번 잘못 올리셔가지고 여기 맞아. 머리를 한번 세게 퐁했죠 <웃음> <파서>, <에. 웃음> 머리 한번 퐁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아 그리고 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저희 루빈이 형이 어? 내가? 네, 어, 어, 음. 어, 모르척 하시네요. 네, 어째, 어쨌든 저희 루빈이 형이 혼자 또 밥을, 밥을 다른 형들을 먹으러 갔는데 루빈이 형 혼자 또기다려줬더라고 아, 너 끝날 때까지 어. 2시간 이상 기다려서 같이 밥 먹은 거 아, 어, 아니, 근데 아. 그거는 우리도 기다려주려고 했는데 네. 그 다음 씬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나눠서 갔다 온거요 맞아요, 맞아. 이제서야 오. 얘기하지만 네. 사실 루빈이 빼고는 다그 다음 씬이었어요. 아, 그래서 남았군요, 네. 어. 다들 뭔가 빨리 먹을 필요가 없었어. 어, 그 뭐지? 이거 의상 입었을 때 여기 약간 벌레 물려가지고 망사에 <웃음> 아, 어, 얘기해도 돼? 아, 벌레, 벌레 물려서 벌레 그게 아. 뭐냐면요, 이거 안해보시면서 망사잖아요, 여러분들 망사인데 여기가 산 주변이잖아요 세상에 아, 아, 아, 산 주변이다 어. 보니까 벌레가 뭐 날아들다가 자는 사이에 여기를 물었나봐요 그래서 파란 거 <웃음> 되는데 빨개가 <웃음> 오지니까 빨개가 부어가지고 가려워 죽겠는데 <웃음> 끊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여기 막 계속 얼음 찜질하고 그랬더니 막 느낌. 놀랐어요 <웃음> 하 약간 신호등 같네요 개인 컷 우리 박사할수 있겠네요 멤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발을 아, 클로저 저 때는 머리가 엄청 파랬구나 역시 저희 뮤직비디오는 <웃음> 상당히 재밌어요? 퀄리티가 좋네요 멋있네요 이렇게 네. 스카도수업봐다 멋있어요